일단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게임 자체가 되게 잔인하다 보니까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아마 데드스페이스가 저의 첫 공포 게임이었거든요. 그 때는 담력이 좀 커진 것 같아요. 그냥 자막을 끌까요? <웃음> 돋보기 어딨냐? 자막을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중앙 느려. 달리는 거 맞습니다. 달리는 거 맞아요, 지금. 너무 느리다 진짜 선생님? 저 지나가면 안될까요? 지나가면 안되는거야? 망게 상위 기준에선 안되는 버그가 있어요? 저장되지 않아가지고 또 여기까지 와야돼 귀찮게 하이엔드 스펙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못 돌리는 게임이 있다? 그래픽 오릅니까제 머리 왜 저래? 가지가지 한다 진짜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뭐야 그럼 버그였어? 와 보이지가 않는데? 아 근데 진짜 조작가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그냥 그르르니 하는데 너무 뻔하지 않아 이거? <웃음> 너무 뻔하지 않아? 아... 이 고전 게임만 저는 공포게임 중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앞에 나타나면 난, 난 그냥 그러거든요?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는 거 있죠? 그냥 나는 불쾌합니다 그냥 갑자기 급 나타나고 공포게임은 대부분 못 하시겠네요 어... 대부분이요? 글쎄요 하라고 하면 할수 있긴 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아요 또너 뭐야? <웃음> 너 뭐야? 너 여기서 뭐하니? 길 찾는 것은 그래도 편해서 좋아 나처럼 길치 에 있는 사람은 일단 어디로 가는지 다잘 아니까 점점 학살 변기로 자라나는 누가 괴물인가 <웃음> 뭐죠? 이게 더 공포인데? 도대체 뭔가요? <웃음> 이거 물리엔진 버그 같은데요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물 없는 물고기 같아 <웃음> 미치겠다 진짜 사실 양식장이었던거이아 진짜 허그하지 마세요 나 임자 있어 이거 공포게임 맞아요? 저는 그냥 무던도하게 하는 것 뿐이지 나는 이미 해봤으니까 그냥 그냥저냥 하는건데 아닌가? 바이오저도 했을때도 그냥저냥 했는데 처음 한거 치고는 어디 가냐? 너뭐 하냐? 잠깐만요. 이거 다시 들어가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너뭐 하냐? 거기서? <웃음> 씨아 살아있었니? 여기도 사다리 메타를 쓰는 펠리를 역시 개버도 어디 안줘와 우주 빠따 줘 3D 울렁증이요? 아니요 저는 3D 울렁증은 없는데 2D 울렁증은 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아까 취향이 안 맞는 건가? 내가 2D 중에서 그래도 했었던 게 뭐, 뭐가 있었지? 그냥 취향 차일 수도 있어요 2D 울렁증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이제 가오리가 나오긴 하는구나 저거 이거는 가오리부터 줄여야 돼요 가오리가 나오는구나 어 잠깐만 가오리가 있으면은 몬스터들이 계속 스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한적으로 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? 그럼 내가 파밍을 할수 있지 않을까?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지 같은 놈빠따조난 이게 더 무서워 솔직히 괴물보다 시체구가 더 무섭지 않아요 난 정말 모르겠어 <웃음> 난 솔직히 괴물보다 저게 더 무서워 와 중력 빠따조 근데 이런 공돌이면은 페이 얼마 줄까? 기계도 손보면서 겸사겸사 괴물도 처치해드립니다 얼마 받을까? 돈 꽤나 받겠지? 아 정말 싫다 얘도 얘도 위험하니까 저렇게 간 거네 어잘 가고 <웃음> 아 뭐야 언제까지 어깨춤을 주게 할까요? <웃음> 완전 그거 아닌가요? 이거 몇 장까지 있었죠? 6장까지였나? 12장 너무 긴데. 중간에 중간까지 하다가 간 투어로 갈까? 아 너무 긴데. <웃음> 어. <웃음> 투어로 <투하러> 가래요. 띵겼어 <웃음> <웃음> 투어로 가라는 것 같은데. 아 여기도 자막이 좀 쬐끔 그러네? 사실 어, 어찌보면 이변도 굉장한 작품이지 근데 나는 한글로 할수 있다는 것 자체 난 고마워한 것 같아요 아이 긴장감 너무 좋아 이래야지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 이런 거아 이거 사람이었던 것 너의 이름은 이제 밥이야 아 여기 니콜 나오네 요 여기서? 오 oh 마이 아이 못생겼다니 뭐 저정도면 미인이지 <웃음> 말이 심하네 아귤 안사요 귤 안사요 <웃음> 귤아 잼민이 아 잼민아 잼민아 제발 <웃음> 잼민이 진짜 아참 아, 슬라슬 했어. 나아 나우지. 아, 나 나우지. 나우지. 나나지 나우지. 나우지. 나우나우 I told you there was a cure, and you came running. Why are you doing this? Why can't everyone just leave me alone, huh? You're a dangerous secret, Isaac. e a r t h g o v won't leave you alone because they're oh, able to destroy oh marker. <laughs> After all, you did build it. I'm talking about t Well, that's why we brought you here. To build markers for us. To spread glorious convergence to the entire galaxy. u n 쟤는 선크림을 얼굴에 너무 집중적으로 바른 거 아니야? 얼굴 톤이 색깔이 좀 틀린데. 아, 어차피 이미 사진 잘릴 거라서 저렇게 해 놓은 건가? 텍스처를? the last thing we want is for him to die. 근데 이걸 못맞추는 전문홈들은 대체 정체가 뭐지? <웃음> 아... 왔는가? <웃음> 왔는가? 아 안녕? 아 낮은... <웃음> 진짜 얘를 절대 못 놓아 줘.